당근 들어와 내거어다냐 여깄다 들어와 당근 맨 처음 오.. 맨처0 오백 원임? 어내 네, 먼저 니네 무조건 먼저 하요 당연하지 잠깐만 7칠 뭐야 한 번에 <웃음> 오케이 이거 섞었나? 어내 섞었지 마까 오케이. 네 차례다. 뭐 나왔음? 아, 이해라. 네뭐 씨. 내라, 돈 내라. 아, 아. 돈 냈다. 내네 차례다. 자,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상전이를 어... 사겠다, 나는. 오케이. 괜찮했다 전역... 이건 뭐임? 10만 주사. 주상... 8이다. 2, 3, 둘, 3, 3, 4, 5, 6, 7, 어? 돈 내라. 38 내라. 38? 내라, 임마. 잠시만, 계산이 안 된다. <웃음> 빨리 내라니까. 430이잖아. 아, 그럼내 건, 내건왜 만지는데? 오케이, 당근 이겼어. 10. 어, 2, 3, 4, 5, 6, 7, 9, 10. 이마트사야지 이마트 샀다. 어. 내 앞이, 아피, 앞이네. 얼마지? 42. 42. 살 거가? 사야지. 오케이. 내네 차례다. 3 하나, 둘, 셋. 그랜드 캐니언. 사야지. 허허. 얼마야, 여보? 44? 44원. 김주원. 으악. 54원이다, 그거는. 하나, 둘, 셋, 네 차례다. 1 1 2 3 4 5 6 7 8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결정. 야, 1 예, 야, 10 10 10 10 10 10이상10 1이상0 10 10 어떻게 뭐? 이상, 하1 예. 건데? 그거 꽝이다 <웃음> <웃음> 오케이 0 차례 1다10 1 1, 2, 3, 4, 5, 6 살걸까? 65원? 와 겁나 비싸네 사야지 응. 오케이 4째 <웃음> 어. 65원을 샀고 325 응. 고맙디 고맙디. 아, 아, 내거 다시. 씨발, 내 이름부터 바꿔주면 안 되나? 네가 바꿨다 이거야. 아, 바꿨다고? 어, 네가 바꾼 거야 이거. 아니, 우리 못 바꾸잖아, 아니, 민규. 아니, 민규. 맞다. 이제 내잘 아, 차례자. 씨발, 아니 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네차고이랑 바뀌어 있지마 이거지 아내 차례인데 왜 니가 하는데 아 그래? 내그 차례가 와 이거 당근 봐라 <웃음>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또? 너? <웃음> 또 찬스다 노란 거 뽑아줄까? 뭐 듣고 싶노? 아 듣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4, 5, 6, 7, 8. 살래? 어. 아. 월, 월급도 받았다. 아, 그래. 네 차례 했다. 그, 팔. 안 돼. 자유사차다, 나는. <웃음> 아, 안. 더블 나오기 전에 못 넣은 거가. 어. 얼마냐? 안 보인다. 18. 4 뭔데 더블 한 번도 아님? 아니다 그래 4다 나는 이거 산다 27원 니네 차례다 빨리해라 8 다 아. 30원 음, 더. 8. 와, 참, 내 차를 더8 와, 얘 오늘 다 찬스카드 많이 넣어 9 1, 2, 3, 4, 4, 5, 6, 7, 8 응, 아, 음, 내가 120원 내라. 120원 내라니까. 내 네, 차례다 이제. 6 하나, 둘, 셋, 넷, 따라 여섯. 뭐야 또 게? 와인 찬스 카드만 나온다 오늘. 뭐라고 당근? 뭐야라고? <웃음> 으악! 내 눈. 야. 아. <웃음> 으악. 내 눈. 뭐야? 방금 그분 얼굴이어진 카드 나왔다 뽑았는데. 그살 거가. 어. 아, 아내거왜 너무 트이는데 <웃음> 이 자식. 50원인데. 내 차례다. 어 이놈이 돈을 안 내리네. 됐다. 이 자식이 어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바벨탑이다 와. 아 저기라고? 아 빡신대 산다 바벨탑을 샀다 9. 아 개빡신대 저기 칠그살 네, 어. 거가 아니 넌못 산다 왜 시공창이다? 아, 아 자유사차로 가라. 뭔 뭐? 아 이거 할수 있지 않나? 사고라 그거 아니냐? 안 된다. 내가 뭔지 된다 이거. 아2세네 다섯 여섯 일곱 우시리아가 우시리아가 어어안안내응안내아 서유지 <웃음> 파기.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웃음> 내가 이겼는데 거의 이안 됐다. 됐다. 찬스카드개 좋아. 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유 안돼. 아 창문으로 담배 이렇게 내려서 빨면 누가 헛소이었는데어 뭐야? 아 어, 그대로네. 어렵다. 뭐야 방금. <웃음> 아그 뭐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내가 백섭 돌렸다. 니네 차례 니네 했나? 아나안 했지. 한번더 해라. 아, <웃음> 아 안돼 못 까논. 구구 <웃음> 1, 9. 9.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기 누구 땅이냐? 아, 제랄. 내꺼네. 육십삼원. 저놈한테 돈을 주다니, 내가. 아씨. 내 차례다. 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수금. 아, 저거. 아. 어나 간다. 어이 빠이. 컴퓨터 하고 있다. 이거 어디 있던 거냐? 개불 내시에 있던 거냐? 아 어. 오시리아 있던 거잖아 이거. 오시리아 오시리아. 이 자식이 어디서 비싼 땅을 바꾸려고. <웃음>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피사의 사탑, 산다. 아. 넌 망했다. 와, 언제 나가냐. 넌못 나간다. 왜? 초원이는 아무래도 당근하는, 당근을 상대로 최적인 것 같다. 오케이. <웃음> 바벨탑이다. 업그레이드다. 바벨탑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지? 2레벨 82. 오케이 한다 590인데 아 이거 계산기 치우자 이거 이해 안 될지 또아 음. 오케이 오케이 당근 졌다 이제 <웃음> 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안 돼. 뭔데, 네, 일곱, 일곱 안에 가. 705. 야, 돈, 돈을 냈다. 이거 30원, 이제. 음, 30원. 710이네, 그럼. 아, 제발, 나, 나 언제 나가냐. 니몸 네 나간다. <웃음> 영원히 여기 갇혀버렸다. 발. 주상절리다 예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지? 주상절리가 33 내가 이겼는데 <웃음> 이 차례다 못 나간다 와또못 나간다 너는 됐다 7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됐다! 자유여행이다! 와.. 언제 나가? 와. 넌못 나간다.. 난 자유여행에서 여기 음. 갈 거다 <웃음> 어! 워다! <오다. 웃음> 또돈 받는다 응. 아.. 나 언제 나가? <웃음> 당근 못 나간다 야 덕구 내가 시공창 보냈거든 6이다 <웃음> 그다배를들3라 어.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비용 얼3 3 3봐3 3 3 3 3 3 3 3 3 3 3 3 3 3 원. 3 3 3 내가 이겼다.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아 진짜 참무자고 걸릴 수 있었는데 9 1, 2, 3, 4, 5, 6, 7, 8, 9또 찬스 카드다 그리고 월급 아이좀 나가자 나나 나 이거 쓸게 주장2 어. 0면째한번 어, 던진다 어. 악, 아! 오다 <웃음> 3, 4, 5, 어? 또 찬스 카드인데 <웃음> 됐다 이겼는데 이 정도면 아, 어? 오케이 언제나가 미친놈 차례죠 좀... 오케이 내차례다어 <웃음> 이거 안 되겠다 7 파란가 아! 비뺀 사한다. 파리라고? 어 파리네 자유여행인데 그러면 아 <웃음> 고마워 아씨. 니 어. <웃음> 네, 잘했다 아 언제나 니못 <웃음> 네, 나간다 아 저거 어 저거 카드 많이 었지면아 맞다 네네 네. 자유여행이지 응나 여기 갈거야 아니다 나 여기 갈래 그래서 이거를 받을거다 야 덕구대로 하니까 잘 되는데 아? 어? 야야야 야, 잠깐만 니 던지지 마봐 이거 할래 나. 너니돈 네. 네. 200원, 200원 가져갈 거다 아, <웃음> 소매 넣기 했다 야 덕구 이겼다 <웃음> 소매 넣.. 지금 <웃음> 당근이 105원밖에 없다 내 차례지 이 자식이 한번더 하니 이 새끼 봐라 오케이 더불이다 나는 트레비분수 3레벨 만든다 <웃음> 트레비분수3 98 아, 얼마 안하네 와 아, 진짜 돈캐 많네 <웃음> 덕구트레비분수 <트레이븐스> 3레벨이다 오, <웃음> 3레벨? 넌또 아, 못나간다 됐다 8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뭐 주지 뭐 <웃음> 23원 아, 아따, 15원 아, 좋아 23원이 있다 아, 23원, 아, 맞네 15원만 줄게 아니야 아, 좀 나가고 싶다 328원 있다 나가고 싶나? 넌못 나간다 9 하나, 둘, 셋 일곱, 여 아, 아 용도 되겼네 비용 내야 된다 어? 주제 나간다 아니, 아. 너못 나간다, 칼의 종료다 너너 <웃음> 차례 종료다, 못 나간다 너 아. <웃음> 과연 방금 은 깼은 거 아닌가? 아니, 는데 야, 이제 나가려고 할때 내가 차례 종료 시키 끝난 거가? 도구 어, 야, 야 어, 아니, 끝난, 거다. 어, 끝난 거다, 끝난 거다, 니 차례 종료다 아니, 아, 주사골 굴리고 간 건데 주사위 <웃음> 굴리고 갈라 하는데 내가 차례 종료 시켜 아, 이건, 야, 이건 아니지 <웃음> 그래서 이거 임성실 게임이다 이마트다, 내 거가 혹시? 어, 니 리, 리 거네 이, 이마트 업그레이드 한다 14번 2레벨, 뭐자? 49 간다. 이.. 굴렸잖아, 방금. 이 자식이, 이 새끼 봐라, 세, 두 번이나 굴리네. 하나 밖에 안 울려졌다. 어, 야, 이건. 육 하나, 둘, 셋, 넷, 다섯. New World, New World has won. 아, 니한테 벌금 내야 된다. 칠십오.. 어, 됐다. 아, 됐다. 칠십오 줄게. 어, 나, 나드리어 간다. 10, 11, 11.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드디어 일단 나왔다. 야, 그거 벌금, 막돈 잃는 카드는 바로 써야 되니. 돈 얻는 카드나. 오케이, 300원 받아라. 503원 있다, 너는. 503? 뭔가 숫자가 좀.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산국제금융세터 내꺼다. 아, <웃음> 어, 야, 이, 야, 저기, 와. 니가 <웃음> <웃음> 갖고 싶은 거 내꺼다, 이제. 십. 뭘 어, 거라고? 어. 뭘 어. 거라고? 세뱃돈 받아라. 더블, 세뱃돈, 세뱃돈 더블. 네자 돈은 그래도 좀 따라왔다. 2다. 어? 야, 풀, 텔비 분수, 나 풀강 찍을래. <웃음> 풀강 비용이 얼마지? 125. 너무 싼거 아니? 뭐가 싸? 월급, 월급은 너무 큰 건가? 어, 월급이 큰 거다. 월급이 근데 대신 빨리 크다. 당진하는 게 문제다. 7. 7? 약 1, 2, 3, 4, 5. 6시 아, 7 바벨탑 2강에 걸렸습니다 통익률은 148원입니다 148원 하면 얼마냐? 150원 빼면 155. 655 655와야개 좋다 이게 바로 풀강이란거 다 당근이 한푼더 준다던데 뭐? 어? <웃음> 안 된다 한푼덜 받겠다 한푼더 준다고? 오케이 <웃음> 오케이 나10 개법 르넷시 되다 이것도 사야겠다 <웃음> 5 4 1253에 안 된다 야 민규 한푼더 받으면 나 그거 된다 자 <웃음> 살래? 14원. 저거라도 살리지 않을까. 641, 791.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천평 가구백화점 업그레이드. 35원. 1, 2, 4, 7, 8, 아. 오케이, 업그레이드 한데 걸렸다, 너. 어. 야, 나 간다. 어, 바이. 아. 너 53원 내라. 53원. 와, 난 55분에 간다. 간다. 아, 55분이다. 아. 얼마 내라고? 53원 내라. 오케이. 내 <웃음> 네 차례다 이제 야야야 덕구 음. 당근 그냥 씨 말려서 죽일까? 심심한테 아. 둘, 2 3 4 5 6섯7곱 l c t 다 산다 아.. 망나 <웃음> 오케이 37원 나 아직도 1300원대다 네 차례다 일, 이. 예리... 어. 빛뺀 살래 말래. 사야지. 35원. 4차례다. 6, 2, 3, 4, 5, 6. 파르테는 신전. 구매. 47원. 아. 어, 개무섭네, 습도게. 7. 7. 4. 7. 그랜드 캐니언이 걸렸다, 너. 66원을 내라. 개비싸. 66원을 내라. 아, 지금 엄청 잘 걸려들었다니. 오케이, okay, 657. 아, 저기가 제일 무서운데, 저기가.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라도다. 아, 마라도 아, 산다. 저기... 야, 저, 저기 다먹히겠는데음 아, 여기 보라색은 다내거다그니 그러니까. 55원 있다. 나왔다고. 뭔데? 지금 사줄까? 해봐. 아니다 먼저,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어디 한번 해봐. 아 먼저 해라. 오다. 나. 나 어디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트레이브스풀 강인데 아무것도 못 하네. 아, 근데,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1, 2, 3. 2, 8. 성수대교 살래? <웃음> 1 0원짜리인데 150원 받아라니. 아이 807원이 띠 어머, 저거 떨어졌다. 살래? 797로 바꿔라, 이거. 이거, 어, 이거 807. 카드 좀입 들고 있어 봐봐. 이렇게 빼면 되지. 아, 내가 볼까? 797. 내 차례다. 2. 아, 2. 어, 1498원 있고, 나. 8. 4, 7, 8. 헉, 선들바이 살래? 사야지. 777. 와, 777? 응, 너 졌어, 그래도. 아, 핫. 오 아, 수정터널이다. <웃음> 수정터널 상시네. 어, 아, 정리금이 아, 얼마 없네? 135밖에 없네. 미 차례다. 뭐야, 왜, 왜저 자꾸 하나밖에 안 돌아와? 3. 3? 찬스 야너 아, 150은 나간다 그리고 난11 걸렸다 약 용도 45원 니 45원 더 더해리 45원 야. 아직도 많다 난 돈이 스팀 아. 메일 걸렸다 야놓구민소 당근이 찬스 들때다 자꾸 저런 것만 뜨노 난 시공장 떴는데7 2, 3, 4, 5, 6, 7 빅벤 업그레 할래? 업그레야지 44원이다 내네 차례다 <웃음> 계산 넘박셔라8야 아. 구독운동장 63은 줘야 된다 니한테 오내 꺼졌네 나 했어 63 3가 아래 가대91안 바뀌었는데 니 차례다 던져라 저 개무섭다 아11 너무 큰데? 수금 가능이다. 수금 가능. 3, 4, 135원. 828. 아8 2 8이하나 826. 네내 저래도. 전에도... 네내 저래도. 전에도... 3어 잠깐만, 야, 나 다시 던질게. 왜? 네. 아 눌러졌다. 17 6, 7 7 8 18 19 18 19 18 19 18이9 18 19 18 19 18 19 18 19마8 19 18 19 18마9 18 19 18 19 18다 그나마 싸게, 싸게 갔다. 150원. 정리 <웃음> 반디. 뭐야, 왜안 돼. 500, 676원밖에 없다, 이제. 676. 어. 니 이제 망했다, 니는. 7. 아니, 나, 그, 그래도 저긴 안 걸린다니까, 이제. 저, 저, 3개는. 아, 성수 대교, 어차피 15원이야. <웃음> 나 1300, 1400원대 유지 중인데, 한 바퀴 돌 때마다. 놀려라. 안 끝났는데? 앙, 저게 안, 안 걸리면 일단. 6. 6. 1, 2, 3, 4, 5, 6. 업갈할래 어, 맞나? 1, 2, 3, 4. 아, 내, 어, 맞다, 여기. 그, 사자. 얼마지? 16. 16. 675. 12. 주상전리, 3렙, 간다. 상전 니가 얼마지? 44원. 얼마 안 하네. 4? <웃음> 수정 터널. 아니나 그, 그래도 내가, 내가 돈 주고 내, 내가 돈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자가면이지, 인마내 차례다. 8. lct, 아, 광화 47원. 아, 내 카드 이거 쓸 데가 없다. 왜? 뭔데? 나중 나중에 나중 좀따게 근데, 네. 혹시 몰라가지고. 6, 1, 2, 3, 4, 5, 6. 부산시민살레 22원 있다. 됐다 아 지금 딱 이거 쓸게 뭔데? 안.. 안 해보려고 응 오케이 너든지아내 네. 카드 넣어졌다 아. 아. 뭐였나 방금 저거 응 반사 나 이거 쓸래 <웃음> 안돼 <웃음> 네가 간다 <웃음> 넌 자유사 차이가나내 <웃음> 차례다 아 여기다 파르테눈 신전, 업그레이드다 아, 내가 아, 58 어? 아이, 사물에 살출한 줄 알았네 차를... 여기서 나가면 이제 얼마나 큰 대항 기다리고 있을까? <웃음>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산국제금융센터, 산다. <웃음> 업그레이드다. 야, 근데 이거 월급도만 줄여야 될것 같은데. 그래. 내가 안 걸린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아, 아직, 월급이냐다. 아직 좋은 템이 안 나와서 그런 거다. 나중에 저거 탈진시킬 수다 어, 빠르게. 됐다. 1, 2, 3, 4, 5, 6. 0도. 아, 내 거다. 업글. 업글. 얼마고? 뭐. 39. 584아 그래도 이번 한 번에 나왔다 9 근데 너, 너무 무섭다 저기가 <웃음> 저기 가기가 너무 무섭다 9야 아, 성수대교 좀터는7 1, 2, 3, 4, 5, 6, 7 어딘데? 아. 이마트 2강 어 이마트 2강은 얼마냐면, 74원이다. 얼마? 74. 74원. 엄청 세디 여기. 아, 그래도, 저가 더, 저가더까다봐 10, 아 용도 대교다. <웃음> 8, 1, 2, 3, 4, 5, 6, 7, 8. 살래? 아. 사야지. 여기 안 사면 조금 나간다고 52 5 2 462원나 밖에 없네니 6 아, 이쪽에 하나로 걸리면 다지진다 지진, 그냥 l c d 3강 와. l c d 3강에 얼마에 61원? 와 이게 좀 비싸네 근데? 음, 음. 이 차례다 뭐라, 뭐야,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돼? 7, 1, 2, 3, 4, 1, 2, 3, 4, 5. <웃음> 트레비 분수 <분스> 7강이다, 니는. 못된다. <웃음> 야, 덕후. 어? <웃음> 트레비 분수 풀강이 걸려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아 239원 내야 된다, 나한테. 어? <웃음> 트레비 분수에 걸려가지고 239원 줘야 된다. 이 223밖에 없다 가고 싶지 않다 저기1598와나돈개 <웃음> 많다 8내 지금 월급 먹한데 월급 먹으면 또 엇비슷하게 어, 나온다 돈 다시 아 걸렸다 75원 줘야 된다 니한테 야, 근데, 광력 그렇게 안박셌네군 자체가. 나중에 엄청 빡세게 될 수도 있다. 군, 아니, 근데, 봐봐. 그, 레벨 1이랑 레벨 4랑. 아, 이거, 세율 군... 3배 매기는 거 있다. 아, 진짜 <웃음> 그럼 니네 박살 난다. 미쳤어. 그럼 군 2배밖에 안 돼가지고, 저게. <웃음> 1, 2, 3, 4, 5, 6. 어, 그래라 얼마고? 20원. 20원 내린 거임? 응. 응. 내려야지. 아, 내가 때, 내가 할게. 하고, 428이네. 야, 야, 그 누구냐. 하연놓 오고 싶다는데? 응. 하연이 하연이 어 이미 끝났다 해라 맞지? 응 맞지 엄마 됐다 아, 뭐야 왜 하나밖에 안 돼? 12원 12, 1, 2, 2, 3, 4, 5, 6, 2, 8, 9, 10, 1 1 용도 3강 찍을래 어 51원 아번말 돈이 살짝 아니다돈으돈다377 돈돈 남네 업그레이드 어, 그래, 하는 게 낫다 한한 한 번이 쓰진다 이거 나8안 끝났는데 악 <웃음> 수정 터널 아 그래도 나, 나 아까 거기 찬스 카드에서 이상한 거봤다한 방에 끝난다는 그 전소력 카드 맞다 1 2 3 4 5 6 2, 8, 9, 6, 11, 12. 아, 제발, 제발. 이상한 것만 안 걸리면 된다, 나 어. 이게, 이게 지금 나오네. 뭔데? 월급 두 배? 아, 그거, 나중에 월급 줄때 쓰면 된다. 어, 나, 어, 그니까, 러 나중에. 으악, 내거다 <웃음> 월급 두 배. 나중에 월급 받을 때, 300원 어. 받으면 좋고. 여인데 뭐야, 그거 내꺼 아니? 아, 그렇네. <웃음> 잘못됐다내 꽃이 있지? 여기인데 여기. 수영터는. 주상절리 거. 풀기, 풀강이다, 나. 57원. 응? 왜, 왜 팔이야? 리10 아니었나? 아, 12가. <웃음> 10인데. 아, 그러면 나돈 내야 된다. <웃음> <웃음> <웃음> 아나나 나, 여기로 무섭다 이쪽에 이쪽 공간 너무 무섭다 어, 하나, 둘, 응. 하나, 둘, 하나, 둘, 11? 아, 이거 400으로 아. 바꾸자 걸린거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파벨탑 2강 걸렸다니 348원 줘라 148원? 음. 아개 비싸 아나돈쭉 올라간다. 148원 얼마고? 됐다, 이마트불강시키자 63원. New r o 4. 개선문. 뉴로 New rule has b e u g h 이 429원이 있다. 오케이. 429원. 살래? 12원. 어, 12원 빼줘. 417. 아, 월, 월급 두 배에서 다연이지 오. <웃음> <웃음> 찬스다. 게임 끝나는 거 아니지? 야, 저기서 아까 진짜 이상한 거 봤다. 고 게임 끝나는 음, 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니 그한 방에 게임 끝나는, 이상한 거 봤다. 1, 2, 3, 4, 5. 어, 니자유사쳐다 야, 덕구. 아? 이번엔 지발로 들어갔다. 어? 나 울지 못할 일이 생겼다. 거기 울었다. 돈, 돈, 돈 점점 짜있네, 거기. 거기 돈 점점 짜인다. 응. 이못 나간다. 네, 차례 했다 아! 아! 왜? 30원 줘야 되는데 나 니한테 어? 나라감디 아니 30원 받아가라 30원? 4 4 0칠 먹어라 아나 근데 찬스카드가 마음에 안, 응. 안 든다. 6 야, 뭐, 써, 뭐, 뭐가? 응. 540받원입니다니 네 차례다. 응. 아, 내네 차례가. 응. 7, 2, 3, 다, 다음 찬스카드. 와, 근데 난 망한 것 같은데. 어째, 이런데 걸리냐. 난 못한다. 난 망했어 나, 나, 나, 나 이쪽이 보라색 구간 걸리면 진짜 망하거든 응난 음. 망했다 지금 벌써 뭔데? 한 거임? 어5 <웃음> 1 2 3 4 5파르테누 신전 내거에 걸렸다니 87원 87원 싸네 딱 900원 딱 900원이다. 아,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눌렀다. F 눌렀다. 굴릴래. 으악! 이거에가는 근데 용도다. <웃음> 68원. 받으면 된다. 87이 더박스해가지고 상관없다, 19다. 또. 1, 2, 3, 4, 5, 여기라고 네 차례 11 으악! 응. 보이스 피싱이다 <웃음> <웃음> 으악 네 차례다 나는... 자유여행 어디로 갈래? 용도 풀강 네 차... 용도 풀강 66원 야 그거 월급 포함해? 어? 월급, 월급 어떻게 되는 거야? 월급 뭐 없지? 없는가 봐어 66원? 응. 피사의 사탑. 삼강. 그래도 이게 진짜 89 별지뭐 없었으면. 89원. 11, 1, 2, 3, 4, 5, 6, 7, 8, 9. 또 여기라고? 파르테는 87원. 68원 아니가, 여기? 87원이다. 87원인가? 니께 68원이고. 87원인가, 얼마고? 875, 865. 875네. 9. 5, 6, 7, 8, 9. 약계 성문. <웃음> 12원. 27원, 27, 어, 18원 줘야 27원. 된다, 니한테. 아, 끝났는데. <웃음> 2차례 했다. 뭐, 900이야, 890이지. 아, 아깝다. 제한대 못했는데. 뭐야, 하나밖에 안 돌려줘. 좀 비싼데 걸려라. 7. 1, 2, 3, 5. 바라도 8. 걸렸다니. 얼마인데? 83안 끝났는데? <웃음> 6아 근들바이 30원 줘야 된다 니한테 아, 안 끝난다. 839원이나 있나, 이저눈 봐라 야, 이거 돈 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 돈, 모은, 음. 모은 것도 해야 될것 같은데. 응. 음. 4, 5, 6, 7. 아, 5, 아깝다. 7. 으 음. 용도다. 68원. 인데, 업그레이드 돼서, 어, 68원이네. 아, 99원이다. 어, 그래, 99원, 1626, 이 차례다. 9, 백거걸이나 1, 3, 4, 5, 6, 7, 8, 이 2, 3, 4, 5, 6, 7, 8, 9, 1 악 몬둥아 이씨 나, 나 지금 돈 깨진다 이차례다 열어봐 27한발만 배면... 27한발만 얼마지? 몇? 6 0일 예. 13. 100원. 100원. 1 100원. 1거0원1 0 0 0 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기0 0원 100원. 100원. 1 0 0 0 0원모0 0원기0 이로 할까? 2,000원 너무 쉽게 모인다. 5,000원. 아, 3,000원? 아, 2, 3, 3 4,000원 해야 안 돼? 응. 아니다, 근데 지금 조명사 한 대도, 영혼데. 아니, 거기도 조명서에서 돈, 안, 안 그거 된 건가? 어딘데? 여기. 야, 2,000원이야, 2,000원. 아, 분수 오케이. 2,000원 딱 적당하다. 얼마고? 32. 32원. 9악 수정 턴을아 이거 그냥 두 명이서 했는데로 이건데 아닌가 모르겠다 저번에 독구라고 할때는 독구가 카드가 잘 걸려서 난 빨리 죽었다 1 2 3 음. 4 계속 내가 1대1 하고 있는데 그 뭐냐 탈진 걸렸거든 두번 음. <웃음> 그 탈진 가지고 나 죽었다 계속 구독운동장 풀강 60 5 이건가 52 52 7 기분 좋은 날 2,500원이다 나 <웃음> 어? 끝난 거 아닌가? 어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음, 2,500원 만